부평구는 지난 14일 사회적 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과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사업을 위한 업무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2일 부평구와 주식회사 알티코리아는 폐-LED 조명 재활용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구민분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평 1월 마지막 주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14일 구청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을 위한 업무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은 퇴직 전문인력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비영리기관, 단체 등이 봉사성격의 활동을 할수 있도록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015년부터 7년 연속으로 공모에 선정됐으며 올해는 국비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참여 대상은 만 50세에서 69세 부평구 주민으로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나 국가 공인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소정의 교육을 받은 뒤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이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 적재적소에 참여자의 재능 기부가 이루어져 참여기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중년 대상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퇴직 인력의 소중한 지식과 경험이 다시 지역사회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군은 지난 22일 주식회사 알티코리아와 함께 폐 LED조명 재활용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평군은 폐 LED조명 분리배출 홍보 및 수집, 운반된 폐 형광 등을 선별 분리하고 알티코리아는 구 집화장의 폐 LED조명의 무상 회수와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구민분들은 폐 LED조명을 배출할 때 폐형광등 수거 방식과 마찬가지로 동행정복지센터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하면 됩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그동안 생활쓰레기로 버려졌던 폐LED조명을 재활용함으로써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류에 따른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부평구가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부평구에 거주하던 황병환, 한윤미 부부가 부평구에 백미 1000kg을 전달했습니다. 이 부부는 부평구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소중한 아이도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사를 앞두고 감사한 마음을 부평구에 전달하고 싶어서 기부를 선택했다고 하네요. 부평구는 인천 최초로 코로나19 자가격리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방역교육을 마친 요양보호사를 자가격리 현장에 파견하는 건데요.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복지의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청기 전문업체 광우헬스케어가 부평 일동에 성금 4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보청기 후원 활동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 행복한 나눔 덕분인지 날씨는 추워도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평구는 관내 초중학생에게 문화, 예술,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 밖 마을학교 조성 참여 동아리, 기관, 단체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로 관내 비영리 교육기관, 법인, 단체, 교육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신청 대상으로 합니다. 부평구의 미래를 만들어갈 우리 아이들의 문화활동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의약품을 구매하기 어려워서 불편했던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부평구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 심야약국을 추가 운영합니다. 동암프라자 약국과 동강약국이 그 대상인데요.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어, 중요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의 첫 번째 달 1월도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올해에는 꼭 이루겠어! 마음 단단히 먹고 계획 세운 일들 있으시죠? 지난 2020년을 돌이켜보면 사실 계획 세운 일들을 실천하고 싶어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외부적인 요소와 제약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디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외부 위협들이 사라지고 계획한 일들을 모두 성취하는 기분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의 꿈과 계획을 부평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